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 할머니 집을 가고있어요 지금 봐봐요 완전 이쁘게 나오지 내 카메라가 좋은거잖아 아이거 내가 색깔 보정하는 방법알아야어응 아니야 <웃음> 제 할머니 외할머니 집갈 거예요. 이 누구 큰데 옷하기 벗어 줘야겠다. 할머니 옷을 한개 어디 오거든가야 뭐야 엄마? 할머니한테 뭐사게 그럼 아이스먹 음, 그래. 아 <웃음> 엄마랑 누나가뭐 사러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 가면은 원래 회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한데 회를 먹을 것 같아요 아. 이게 맞네 아, 호래시 있으면 좋겠는데 해달라고? 네. 해야 되죠. 이걸 기자. 노란 불이네. 그리고 말했잖아, 주하니 빨간 불은 사람을 잘 생각을 간다니까 지금 이거 빨간 불임. 피 지금도 잡... 빨간 불로 나온다. 피부에 잡티를 사라지게 한다고. 아 진짜. 지금 너무 빨데 내고 봐봐. 응, 그건 너무 빨랐네. 주 마신 것 같다 빨갛다 너무 빨갛다 제 패션을 오늘 어, 어떤가요? 아 너무 밑에까지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시면 되겠다 아이 조명 좀.. 조명이 왜 이래? 네 죄송합니다 조명이 없습니다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정지할까? 어 일어나세요 정지하세요 엄마 없습니다 하나 이거 찍어 치워봐라 가방 어떻게 출아 진짜 다리 풀수 없다 <웃음> 그러면 이제 명이 가서 다시 카메라를 기도 할게요 음악을 좋아하는 할머니 집 도착했어요. 먹고 할 거라서 어른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 목소리가 높음잘 안될 것 같아서 배경음악을 깔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, 바로 영상 시청으로 가시죠. 음악은 안익 야. 으아안익었습니안 익었으면 안 익었으면 안 익었으면 그 h 데엄맛 내바 봤을 때 지포가 없다 이거 지포다 아, 지없포 지포가... 아, 지포 아니다 아, 아니다 싸대기? 반호박 <웃음> 같지? 이거 지포임 이거 지, 지포. 어, 지포라, 지포다 지포다 응? 아닙니다 지포 언제 나포 없다 나하고 눌리죠 안 음, 나오지 당연히 잘생긴 얼굴이 없잖아 하, 진짜 생각까 지금 진짜 못생각시겠네 <웃음> <웃음> 대학생인가? 저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저 빈틈새다, 이거. 진짜밖에 없다. 민질이. 감사합니다. 삼촌한테는이 최고 안좋은아니까 야,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9월 26일이고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. 우선은 이번에는 크래쉬움미 홈쇼핑몰에서 더 바지를 협찬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바지를 일단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어야 해서 이 사진 먼저 찍어볼게요. 원래는 누나들이 찍어주기로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누나들이 다어 자기 학교들로 돌아갔어요.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친구랑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 근데 친구가 근데 짜증낼것 같기도 한데 일단 친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친구 만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지금 친구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촬영을 할거예요 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이렇게 촬영 끝냈습니다 바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어, 지금 돌아다니면 약간 민망 스것 같아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남은 이제 휴일을 즐기려고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를 볼지 몰라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협상이란 영화를 추천해줘서 협상이란 영화를 볼거예요 영화 보고 볼게요 영화 재미없습니다 아 수지 씨는 좀.. 우리 친구가 그냥 볼만하다 이랬는데 나는 재미있었어 어디 갔는데? 제가 좀 협상이라서 좀 추천, 재밌는 짐승 같 드리고 싶진 않네요. 네,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다른 영화를 보세요. 네. <웃음>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봐요.